아,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건데. 다이어트 중인 거 깜빡했다. 아직 입안된 포켓몬빵 나눔합니다. 구독. 데치기 전에 가볍게 손질을 해주세요. 딱 봐서 영양가 없는 부분은 사정없이 제거해주시면 됩니다. 두릅을 만져보면 오돌토돌 가시같은게 있습니다. 너무 오래되면 뻣뻣해서 먹기가 힘들어요. 새순날때 빨리 따서 먹는게 좋습니다. 뭐 살짝 데치면 가시같은건 다 없어집니다. 음잘 가시고 물이 끓는 동안 포켓몬빵을 하나 먹고 기다리겠습니다 뭐일이장 작냐 먹는 거만 있으면 되지. 모일이 뭐 쓰레기가 들어있어. 아~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건데... 다이어트 중인 거 깜빡했다. 아직 입안된 포켓몬빵 나눔 합니다. 구독! 물이 끓으면 소금을 조금만 넣어주세요. 너무 오래 데치면 두릅 향이 다 빠집니다. 그룹을 데친 물은 색깔이 검정색이 됩니다. 네, 못 먹는 건 버리고요. 사용한 식기는 바로바로 정리해줍니다. 데치기 전에는 많은 것같은데 데치고 나니까 얼마 없습니다. 음. 데치면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바뀝니다. 드룩은 멕시코 스타일 타바스코 소스가 잘 어울립니다. 멕시코 사람들도 두릅 먹을 때는 타바스크 소스랑 같이 먹습니다. 멕시코 사람들도 봄이 되면 두릅을 따로 다닙니다. 근데 타바스콘 미국 거야. 택! 이거 완전히 타바스코 중독자네 이거 하는 집 보니까 민트초코에도 타바스코 찍어 먹을 것 같은데 어찌됐던 나의 한끼는 이렇습니다.